재동이 발실려! 재동이 발실려! 재동이 발실려서 어떡해요! 뭐야 재동! 재동! 재동이 안아달래! 근데 헬기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. 헬기야? 모르겠어. 아똥 어, 산다. 아실 어, 산다. 이게... 제로 어야 오와 여기 뭐 어, 새순을 드러냈어 제로이가 쉬한데 <웃음> <웃음> 제로이가 쉬한데 땅이 드러났어 응? <웃음> 들어오래 꼬리 들어봐봐 집에서 놀재 깜짝 깜짝 깜짝 앉아 손 이제 손 앉아 엎드려 나 누웠어. 누웠어. 이옷 예쁘다. 근데 응. 언제 샀어? 이거 우리 어머님이 다 주셨어. 헐. 짱이지. 사서? 아니, 그냥 어머님이 입고 있는데, 원래 어머님이 우리, 우리, 우리 신우이 주려고 했는데, 신우이가 안 입어서 어머님이 입은 거야. 아,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어, 어머니 너무 예쁘다. 그럼 너 줄게. 그래서 완전 예쁜데? 근어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어머니 아니야 가져 그러고 주셨어 아니야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러고 가져왔어 <웃음> 예쁘다 딱 이런 뽀글이 갈색 뽀글이 갖고 싶었는데 언니 제롱이 산타 우드 어때? 귀여워 근데 이거 입었던 옷 아닌가? <웃음> 비슷한 게 많아서 <웃음> 우리 재롱이는 거기 강아지이게 페리스 1세이어서한번 입었던 옷은 안 입잖아 근데 무슨 <웃음> <두> 소리야 <웃음> 자주 입어 <웃음> 그래 나는 재롱이 산책할 때 근데 자주 입는데 옷이 진짜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그래 세상 만사다 그래 옷이 아무래도 옷, 입을 옷이 없어 미치겠어 옷을 <웃음> 옷장이 미어 터지는데 옷을 입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계속 쇼핑을 해 근데 우리 재롱이도 그러잖아. 근데 심지어 그거 알아? 나도 집순이고 얘도 집돌인데 계속 쇼핑을 해. 재롱도 <웃음> <웃음> 집돌인데 쇼핑을 계속해. 나도 집순인데 쇼핑을 계속해. 그래서 그 옷은 한 번만 입어. 그 계절에. <웃음> 재롱. 눈사람 만들까? 아니야. 요새 그런 거 아니야. 재롱. 눈놀이 만들까? 근데 그거 알아? 나 약간 뿌듯하다? 작년에 응. 내가 눈오리 가을부터 준비를 했거든? 이번 작년에 딱아 작년이 아지아 작년이지? 아, 장, 아 작년이지? 작년 12월이니까 그래서 눈오리 만들어야지 하고 눈오리를 딱 사서 준비해가지고 첫눈날딱 게시를 했거든? 근데 작년에 눈오리가 대박 터졌잖아 그래 너, 너가 너 그래서 그거 인스타 올려와서 사람들 그때서야 막 미친듯이 막 샀는데 어막 그때 막 품절대란 나가지고 막 배송 넣고 그랬잖아 그리고 막 비싸게 팔고 그래. 너가 나는 그때, 그거 몇천원에 샀는데 나는 단원컨대 너가 그때 그 업계에서 눈놀이 업계에서 너가 약간 매출에 지대한 공을 미쳤어 그 정도 아, <웃음> 약간 업계 그에 파란을 일으켰어 그 정도 아. 눈오리 만들까? 근데 언니 지금 너무 귀여워 재롱이는 원래 너무 귀여워요 제롱아, 눈오리 만들까? 재롱아 눈사람 만들고 싶으면 큰 하고 눈오리 만들고 싶으면 손해 하나, 둘, 셋 어? 눈오리 만들고 싶다는데? <웃음> <웃음> 마침 마침 옆에 정리 안된이삿짐에 내가 이걸 넣어놨지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작년에 냄새 맡아봐 어, 무서운가? <웃음> 가자. 눈 오리 만들자. 여기 있어, 우리 여기서 야, 만들. 눈한 만들고 있는다. 애. 여기서 만들고 있을게. 여기 나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문 닫아줄게. 너 소리 무섭지. 좀 풍성하게 손이 너무 싫어. 장갑 없어? 새롭 없어. 장갑 없어. 십내대신까아 <웃음> 장갑 <없어. 웃음> <웃음> <추워지실 것 같아. 웃음> 장갑도 또 사야겠네. 사야 될게 너무 많아. 장갑 게게 없어 <웃음> 미치겠어. 이거 만다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요렇게쇼 가서 오 좋아 지금 도잘 모였죠? 영혼을 좀 불어 넣었구 이거 어, 어차피 영혼 지금. 있게 하네. 안지 주시고 못 써서 걸으려고 했는데 이래서 뭐든 걸리면 안 돼. 어. <웃음> 쓸때 있으면 <있어>. 어, 그러니까. 아, 잠깐. 그랬네. 이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 같은데. 약간은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면 이게좀귀엽지않아이이거 스티치 나오는그 인형 알지? 들같아 음, 어렵네 포기 포기 운아렇게 빨리해 운 아이들에게는 귀여운 어, 이거는눈이 파열되고 안 되겠어 뭐 바라는 게 뭐야? <웃음>